노향 슈퍼마켓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빛과 색을 이 건물이 빨아들이고 이 건물은 흑백으로 변한 뒤이 안에 있는 폴 같은 도어를 통해 잃어버린 빛과 색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습니다